여기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<웃음> 너무 급하게 이렇게 진짜 집 방하면 안 돼요 어, 차라리 재짓고 동구부 취소 들어가는 게더깔끔하죠생수있 <웃음> 500에 보증금 500에 200이었나? 보증금 200에 월30 38만 원? 월세 38만 원? 어. 어, 아이씨, 물. 어. 기분이 그래. 오늘 이사 갑니다.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뭐에뭐에 손이 온다고 뭐 이거 맞아다 바깥에 다 쉬, 바깥에다 빼버리는데. 오. 오. 이 총알이 왔어. 총알이 날아. 지금. 어, 이게... 미친놈. 갑자이 so serious. 이러면 감성은 소름 가나 Why so serious. Why so serious. 비자 빨리 그의 유일한 탈출구 는 총알도 없는 총쏘는 <웃음> 깨졌 다고 금간 거지? 이게 뭐 깨진 거야? 어, 뭐연 기가 나온다 근데 뭐뭐 용기 나는데. Why so serious? 고 동부구치소가 여기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급하게 이렇게 진짜 집 조합에 안 돼요 어, 차라리 재짓고 동부구치소 들어가는 게더 깔끔하게 살수있어 <웃음> 부장이사 차량이 왔다 나 여기다 없다 아 보니까 진짜 맛있잖 와아 와 그래도 심을 와아 TV가 없네 아, 개키웠네 야 지금 닦으면 안돼 어? 지금 닦으면 안돼발 아니 아니 발안 닦아 발 틀렸다고 생각어어 어. 지금 닦으면 안돼 따라라라따 따따라라라 따라라라따따라라라라 와, a 감이 어때? r a Tara, Tara, Tara, t 잘올 a Tara, t 고 r a Tara, Tara, Tara, Tara, Tara, Tara, 아, 아, 아, 아, 아. 아, 좋다. 아. 아니, 씨발.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? 어. 와. 아니, 뭐가 있더라고. 너, 뭐, 바람, 바람 나오는 건가 했더니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. 연결은 어떻게? 이 길게 하면 되나? 한번 연결해볼까? 뭐 지？이건가？육 사용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나？나이스 냄새 맵 으시 고요 냄새 이렇게 금방 돼. 이건 맞나 보네. 어. 냥찰 냄새, 영상 오, 나온다! 아이씨. 아, 죽었어. 누가 누나나, 아이씨. 에이, 뭐야, 이거. 아 이씨. 개 좋네. 야. 와. 야, 그거 사야겠다. 그릇, <웃음> <웃음> 그릇 <웃음> 정리하는 거. 그치. 그게 있어야 될것같 그거 있어야 되네. Même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음. 그거 있어야 되네. 음악 틀어줄게. 음악 못 틀어줄까? 음. 그냥 최신 연기. 이젠 누? 후야.